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0회 복귀 방송입니다. 1030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화요일날은 대분류 로또 용지 분석을 했습니다. 목요일날은 네수중 1에서 2수 방송했고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30회 복, 대분류 복귀입니다. 아,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24가 나왔고요. 2월수에서는 11번과 아, 29번이 나왔습니다. 아, 2그룹에서는 2중곡에서 2가 나왔고요. 아, 기타에서 5번, 보너스 볼 9번, 또 17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3그룹은 전멸했네요. 어, 이렇게 해서, 어, 대는 성공을 역시 했죠. 이건 뭐 항상 거의 오류가 없는 거니까. 어, 아, 3그룹이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2차에는 어, 3그룹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는 1 세로 라인과 2, 3, 4 였는데요. 초록색에서 살펴보시고 또 여기 하늘색에서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색깔을 달려 해놨죠. 이 초록색에서는 2가 나왔고요. 또 하늘색에서는 29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홉 칸 분석이었죠. 어, 두개 구간을 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30, 31, 32, 37, 38, 39, 44, 45 여기하고 그 다음에 1구간 이렇게 두개 구간을 어, 소개했는데요. 어, 여기 39, 31, 첫 번째 구간은 전멸을 했네요. 어, 수가 앞으로 쏠렸죠. 29 앞으로 쏠려서 아 여기는 전멸을 했고요. 아, 1구간에서는 2번, 9번, 보너스볼, 또 17번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분석세 번째입니다. 아 특정 그룹이죠. 이게 미래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11번 있었는데 현재 5연멸 신기록 중이었죠. 었 아, 그래서 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17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아, 용기 분석 세 번째, 아, 네 번째입니다. 아, 11의 배수하고 9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수, 즉 90이죠. 9, 9, 20이죠. 20하고 이렇게 두개 그룹을 아,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어, 두 개를 합치면 1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어, 딱 4번 있었는데 현재 사연멸이라서 어,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출하량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 각각 출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어,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 11의 배수에서는 11번이 나왔고요. 어, 여기 2궁에서는 2번, 11번, 또 29번 3개나 나왔네요. 2번에서 3개가 나왔죠.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불주변수죠. 불주변수는 어,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건데요. 어, 여기서는 2번 하고요. 어, 보너스볼 9번이 나왔습니다. 어, 1030회는 어, 이것처럼 로또용기 분석 기초분석은 아주 잘 해놓고서 목요일날 올려드리는 세수정 또는 네수정 여기에서 헛짚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부실했는데요. 로또용기 분석까지는 아주 기초분석은 잘 됐는데, 목요일날 세개 내지 네 개로 집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어,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죠? 어, 여기서는, 내 어, 네 수를, 네수중한 수, 내네 수를 63, 44, 45, 회기분석에서내이네 어, 수를 뽑았는데, 추락이는, 어, 어, 여긴 전멸을 했고요, 어, 이 원본에서는, 어, 2번이 추을 했습니다. 어, 이별랑카페 자료상으로는 2번이 그, 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어, 2를 빼버렸는데, 2가 출을 했네요. 어, 지난해차는 약수에서 지금 출했죠. 어, 이별랑카페 자료상으로는 2번, 9번, 11번이 다 약수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 약수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어, 아, 수 뽑아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 별난 카페가 뽑아내는 이 회기 자료는, 어, 출연 빈도가 상당히 높죠? 어, 여하튼, 원본에서는 2번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어, 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그, 목요일날 올려드릴 때 여기가 오타 났었어요. 살아지고, 이렇게 써져 있었죠? 살아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로갖다가 어, 오타를 냈습니다. 그 밑에 댓글로다가, 아 오타가 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은 어, 필출 삼수 크롭 어, 로또헌터 어, 여기 복귀입니다 어, 여기 라이님께서 세 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 라이님께서 올려주신 수는 어, 이렇습니다 2번, 31번, 아, 33번을 올려주셨어요 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 2번이 출했습니다. 아, 이제 라인님 자료가 또, 어, 그, 한두 주, 어, 슬로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네요. 이제 2번이 출을 했습니다. 음, 여하튼 라인님 자료가 전, 어, 평균적으로 어, 적중률이 높은 편이에요. 자, 다음은, 어, 황금날개 서울님께서, 어, 세수 자료하고 또 고정한수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어, 23, 32, 38을 세수로 올려주셨고 또 고정한수를 1 5를 올려주셨는데 어, 이번에 차에는 어, 전멸을 했네요 아, 수가 앞으로 쏠려서 29 앞으로 다 쏠렸죠 어, 그래서 어, 이황금날개서올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이번 회차에는 높은 수쪽에서 주로 봐가지고는 어, 그래서 어, 실패를 했습니다. 어, 이 별난 카페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이 15, 2일 15하고 2일둘 중에 한 수는 어, 나올 거라고 별난 카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5, 21이 다전멸을 했네요. 이와 음, 같은 어, 지난 회차에는, 저지난 회차에는, 어, 그러니까 1029회에는 어, 황금날개 서울님께서 어, 세수는 안 올리시고 어, 고정 한수로 올렸는데 그게 적중을 했었죠. 네, 이번 차이는 전멸을 했네요. 자 다음은 어,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세수는 어, 13, 28, 39또 어, 일반 분석실에는 28, 33, 44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여긴 연구실에 올린 거예요. 근데 어, 여기 음, 원본이 10, 13, 14, 26, 28, 32, 33, 34, 39 이랬는데 어, 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빈껍질, 빈깡통에서 세수를 골라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차이는 어, 그 세수 적중하는데 어, 실패를 했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일반 분석실의 세수, 세수 중에서 나올까요? 라고 해서 원본은 3, 9, 10, 18, 28, 33, 3, 44였는데 어, 이 세수는 어, 실패를 했고요 높은 수에서 뽑았죠 근데 원본에서는 어,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네요 여기는요 그래서 어, 이번에 차 1030회에는 이별랑 카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날 로또 용지 에서 기초 분석에서는 아주 잘 분석을 해놓고서는, 목요일 날 자료를, 원본을 잘못 선택을 했어요. 여긴 빈 깡통이었고,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보너스 볼 하나만 달랑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어, 또 그렇게 하고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어, 여기 어, 둘, 넷, 여섯, 수, 여섯 수를 수 자유분석, 이건 자유 자유 기시판에 올려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같이 한번 제인수를 줄여봅시다 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여기서 도 역시 어, 보너스 볼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1030회에는 이 별랑카페가 어, 원본 목요일날 올려드린 것은 어, 원본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보너스를 하나만 맞춘 꼴이 됐어요. 몇몇 어, 어, 몇 주간 잘 오다가 이번에 저희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 다음에 저희는 더 분발해서 어, 잘 뽑아보도록 어, 원본을 잘 뽑아내야 되는데 원본을 빈깡 통하고 보너스를 하나 들은 거만 가지고 온 꼴이 됐습니다. 어, 다음 일차에더 어, 좋은 자료 가지고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어, 이제, 다 다음 주에 구정도 돌아오고 해서, 아, 추석도 돌아오고 해서, 어, 좋은 자료 어, 올려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어, 이 별난카페가 긴장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월요일이나 아, 화요일쯤 어, 대분류 또 어, 로또 용지 분석 자료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